오, 네. 그렇군요. 이분이도 네. 조심시드리고, 네. 와이 단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군요. 네, 맞아요. 오, 그렇군요, 그렇군요. 그리고 전희의 세기가 이양페어 어떤 도선에 5초 동안에는 전하량은 몇 콜롬인가? 얘도 곱 똑같이 곱하기. 얘는 그냥 10 콜롬 바로 계산되니까. 와, 이게 그니까 멋져요. 얘, 얘가 어떤 도선에 담 면을 1분 동안 5암페어 걸어야 돼요. 그럼 일단은 전하량을 구해야 되니까 전하량은 5쿨롬인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단, 내 단면 통과 전자 수는 몇 개인가? 1쿨롬 당한 통과한 전자 수는 6.25곱하기 안녕하세요. 건강한 숨영소 구독자 여러분, 홀딩을 두달 그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 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